이번님 예. 눈 감아보세요 갑자기요? <웃음> 네. 네 자, 제가 앞에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손 한번 넣어보시고 아이아이 <웃음> 그런 거 아니에요! <웃음> 이게 뭔데요? 자, 한번 잡아보세요 어, 나, 아 근데 <웃음> 냄새가... 벌써 이렇게 냄새가 아, 벌써? 나는데 <웃음> 맡아보시겠어요? 아니요 뭐, 싫어요 맞춰... <웃음> 어, 이거 무슨 껍질 같은데? 그 호두 뭐 이런 견과류의 껍질 같은데 느낌이 <웃음> 저한테 뭘 주신 거죠? 자, 오늘의 지장템입니다. 넛이면, 어, 먹어도 되나요? 혹시? 아, 어, 드시고 싶으세요?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? 아니요. <웃음> 거절하겠습니다 <웃음> 무환자 나무의 열매 껍질이에요 무환자 나무? 어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집에 이 나무를 심으면 은 가족한테 우환이 안 생긴다 아 해서 무환자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네, 아 그렇구나 이거를 물에 넣으면 은 거품이 이렇게 싹 올라와서 네. 이름부터 알겠지만 이게 소프가 비누라는 뜻이잖아요 음, 아 그래서? 아 이렇게 거품이 싹 올라와서 세제 대용으로 쓸수 네. 있는 열매 껍질입니다 세제 대용으로 쓸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? 껍질 안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되게 어, 많이 들어있어요. 거품 나는 거. 어 맞아요. 네.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해서 물이랑 섞이면 거품도 많이 나고 음. 또 기름도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. 샤워할 때나 머리 감을 때도 쓸수 있고 뭐 설거지할 때도 쓸수 있고. 근데 이렇게 용도가 많은데 저한테는 왜 설거지할 때만 쓰라고 <웃음> 하신 거예요? 약간 배신감 드는데? <웃음> 세탁세제로 사용을 할때 네.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연구가 아, 있어서요. 세척력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건가요? 네, 봐요. 약간 음 거의 맥몰이랑 비슷하다.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설거지라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<웃음> 설거지만 <웃음> 했죠, 네. 이걸로. 네, 그렇습니다. 소프는 <웃음>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? 해볼까요? 다섯 달 정도만 넣을까요, 병이 작으니까? 네, 작으니까. 5달 정도. 오, <웃음> <웃음> 리필 필 엔딩 컷 나왔다. <웃음> 어머, 소리 아주 경쾌해 <웃음> 근데 <웃음> 냄새가 참참네요 <웃음> 아,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굉장히 시큼한 냄새가 나요 <웃음> 맞아요 식초? 식초 이런 냄새같기도 하고 쿰쿰한 네. 네,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흔들면 은 거품이 바로 납니다 힘들면은 파편도 같아요. 짠 <웃음> 와우 거품이 이만큼이야 많이 났어요. 평소에 설거지 할때열알 정도 넣으면은 쫙 나가지고 풍성한 거품으로 쫙할수 있는 거죠. 근데 저.. 아이고 <웃음> 이렇게 거품을 열심히 내도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거품이 자꾸 꺼지더라고요 물에 우러난 사포닌을 사용하는 을 네. 방법이라서 까아앉아도 그냥 우러난 물로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해도 뽀득뽀득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 정도? 사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? 500g에 한만원 정도 했으니까 만 원? 음. 겨우 500g에 만 원이나 는데 친환경인데 <웃음> <웃음> 너무 비싼 거아니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재사용할 수도 있고 가득 차면 되게 많거든요 음.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? 3, 4번 정도 재사용을 할수 있는데, 소프넛을 뺀 다음에, 넛을 잘 말려서 음. 다시 사용하면은, 다시 물에서 거품이 잘 나고, 사뿐이잘 우러나오거든요. 어, 냄새. <웃음> 정말 냄새가 나요. <웃음> 근데 이게 이 열매에서 난다고 해서 그릇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잖아요 어, 진짜, 진짜 그게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데 내 그릇이 과연 무사할까 저 이사 올때 되게 비싼 거 그릇 사 왔는데 <웃음> 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소프나 우린 물로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릇을 딱 말려놨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어 맞아요 네. 맞아요 아또 궁금한 게 네. 어, 여러 번 우려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은 이거를 더 이상 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 지금은 되게 진한 갈색인데요 사포닌이다빠져나가 약간 회색빛이 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럼 뭐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거나 색깔이 바뀌었을 때 버리면 되는 거겠군요? 네 맞아요 맞아요 <웃음> 쓰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? 염의 그 껍질이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 비료로 준다고 하면 은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정말 친환경적인 아 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거죠. 전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네요? 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. <웃음> 이런 거 작물에다가 또 놔두면 은 네. 달팽이가 안 꼬인다고 하더라고요 작물에 달팽이 또 생명이... 어! 저희 <웃음> 지장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달팽이야 미안해 <웃음> 네. 내가 키우는 방울토마토가 중요해요 달팽이가 중요해요 달팽이도 생명입니다 <웃음> <웃음>